이게맨 로블록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가 있어요 동동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동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응. 오늘은 4명이서 선택 게임을 해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자 우후. 당신의 선택은 우후. 자 여기 빨간색쪽에 만약 고양이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파란색쪽에 강아지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둘 중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강아지요 왜냐면 강아지는 굉장히 귀엽기 때문이죠 나도 강아지 고양이요 또 어, 고양이 그래.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어, 강아지파와 음. 고양이파가 나뉘어서 싸우는 어이. 거지 아... 싸워서, 사, 싸워서 이기는 쪽 이제 그쪽을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케이. 저희가 이기면 여러분들은 강아지를 무조건 좋아해야 되는 꼭 때려야 되나요? 네 싸워서 내 취향을 바꿔야 돼. 오케이. 내 취향대로 마음대로 해야 돼, 그 사람을. 내 취향을 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니 너무 좋군! 아, 일단 이기는 사람 쪽 무조건 말 듣기로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이기면. 아, 첫 번째 문제가 나왔네요. 첫 번째 문제는. 경찰. 응? 음? 경찰 대 강도요. 아, 강도가 될 것이냐? 경찰이 될 것이냐? 그렇죠. 이거는 어 이거지? 아 이거는 당연히 그거죠. 어, 담미오라 나랑 강도... 이걸 강도를 간다고? 강도 잡아라. 야, 강도 잡아라. 경찰 잡으래. 경강도가 강도가 짱이지. 강도잖아. 다 옮칠 거거든요. 야, 야, 체포한다. 왜왜담미오님은칼 달라? 샀어요. 아, 샀다고? 네? 뭐야? 네. 그런 게 있어. 나도 사야겠다 나. 어 아이폰대. 안드로이드. <웃음> 안드로이드. 어. <웃음> 고민했어. <웃음> 고민 야 없다. 이거. <웃음> 이거 이거 고민되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감성이지 당연히. 아 이거 이거는 음. 역시 아이폰이 역시. 얼마나 이쁜데. 역시 이거지. 이거는 내가는 음. 음. 이거는 이거지. 안드로이드는. 야, 야, 야, 야, 야! 한국 자, 제품을 사하는야 뭐야! 쟤칼 뭐야! 두루웍스칼샀야두칼 <웃음> 뭐야? 두루와. 칼 샀네! 나도 루벅스칼 샀는데! 들어와! 야, 야, 야! 빔! 독독독구부들 가! <웃음> 이건 빈부격차가 아닌가! 에에에에에에! 해... 아, 아, 야, 한에 죽어! 들어와! <웃음> <웃음> 두루와. 아, 나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이폰의 무서움을 알려줄게! 내가 두루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으아! 아이폰의 무서움 보여줄게! 들어와! 최능이 네 뭐야 누가 이겼어 아이폰이 어? 이겼어요 네. 내가 이겼어 레드 팀이 이겼다고 하네요 어 슈퍼히어로와 그리고 네. 마법사입니다 역시 음. 이거는 멋진 걸 생각해 보세요 멋진 걸네 멋진 걸, 네? 멋진, 걸. 음. 멋진 거라 역시 이거지 이거 이거는 역시 이거지 역시 이거지 아 설마 뭐 그런 거 오는 거 아니겠지? 에이, 이아아 <웃음> 잠깐만! 기다려! 기다리세요! 음? 야. 원래 슈퍼맨은 1대1로 덤빕니다. 아시죠, 나들미스로팩0론 하하하하하 어? <웃음> <웃음> 마법으로 녹여버렸죠. 아, 우리 칼 바꿔! 야, 너무 쎄! 니네! 알았어, 알았어. 방망이 하자, 오케이. 방망이 아, 그러면. 맨 아, 처음 방... 아, 방망이, 방망이, 방망이. 어. 방망이, 방망이. 아, 로봇하고! 뭐죠, 이거? 엘리어엘리어엘리어 외계인. 응. 음. 아, 외계인이 될 것인가, 로봇이 될 것인가? 아 이거 <웃음> 아그 이게 낫지 이게 낫다 아 뭐야 <웃음> 야 저희 스타크래프트 안 해보셨어요? 이수스 아니 우리 스타크래프트에서 보면은 저그가 음... 상이거든요 프로토스에 상이 음... 종족이란 말이에요. 너네들은 못생겼잖아. 어난 감정이 없어서 아프지도 않아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 아 파보이는데 많이 아프네? 구독! 어, 아, 뭐죠 이거? 온라인 스쿨 아, 온라인 스쿨 할 거냐? 직접 학교를 갈 거냐? 요즘에 또, 어? 코로나 때문에 아. 맨날 온라인 수업하잖아 그런 거네 이거는 음. 역시 어? 이거죠? 이거 선택 안 하면 솔직히 좀 그렇다 어? 응? 음. <웃음> 온라인 수업과 직접 학교를 갈 것이냐? 뭔가 쓸쓸한 기분이 드는데? 도 뭔가 쓸쓸해 <웃음> 어? 아니네? 어?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이뭐 온라인 수업이야. 빨리 코로나 끝나서 어? 직접 학교를 가야지. 어? 아침에 그 아침에 사랑해? 일찍 일어나는 거 힘들잖아. 아 그렇긴 해, 그렇긴 해. 그렇긴 하죠. 뭘 나? 음. 아! 그럼 내가 어어어 어. 온라인 이 짱이라고. 애들아. 잘싸야 돼. 검성 동동쿤으로 돌아갈 때다. 검성 동동쿤, 야뭐 하는 거야? 아! 동동쿤. <웃음> 류진노킹노크라이류진노진노크라이 오케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줘서 학교 일찍 오세요. 지각하지 말고 빨리 네, 씻고. 알겠습니다. 네, 뭐죠아 세계 평화냐? 아니면은 배억이냐 그렇죠? 배극 맞죠 저거? 음 이거는 역시 아 이거죠. 솔직히 이거 선택 안 하면은 좀 그렇다. 아 이거는 멍청하게 이렇게 선택하면 어. 설마 저걸 선택하려고 설마 저걸 선택했겠어? 때... 설마 설마 설마 오? 어? 이, 이만, 아니, 돈밖에 아니 돈밖에 모르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아, 월드피스가 아. 말이 돼요? 세계, 세계가 평화, 평화롭지 못하면 돈이 필요가 없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1밀리언 달러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세계가 평화로울 <웃음> 수 있겠어요 빈부격차가 어, 있을텐데 t h 와멀 e 멀 a 아! 아니 세계평화를 원하신다면서 왜이러시는거 a 요 아! <웃음> 이제 끝났어 b a w a l 이 a w a l 이 a w 야 l b a Walba! Walba! Walba! Walba! Walba! w 돈이 b a Walba! Walba! w a 돈이 좋아 <웃음> 좋아요 오케이 그럼 마지막 좋아요. 마지막으로 갑시다 우리 동등하게 어? 그걸로 기본템으로 갑시다 아 에이. 오케이 마지막을 아니. 깔끔하게 어 설마 또 누가 크고 우라한거 들고 오시는거 아니죠? 겠지 설마 이게 억섭할까요? 걷기, 드라이브 아 이건 차를 탈 것이냐 아니면 걸을 것이냐 이건 데 이거는 너무 정해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거를 저걸 이거는, 골라 이거는 역시 이거죠? <웃음> 어, 어? 뭔가 좀 많이 외롭습니다 기분이 음. 아니, 걷는, 아. 아니 걷는다고? <웃음> 어떻게 걷는 걸 골라? <웃음> 자 여러분 차를 타면은 이 걷기를 함으로써 유산소 운동을 해야지 그렇게 차만 타가지고 저를 잠깐만요 뭔가 뭐래? 무기가 달라요! <웃음> <웃음> 아니 방망이 하기로 했잖아 <웃음> 나는... 아니, 심지어 둘다다른 거네? 방기가 아니네? 나는 그런 거 몰라 다음 기계 기본 무기야 아무도 체력 타룩 아. 이렇게. <웃음> 아? <웃음> 운동 다 쓸모없네, 돈이 최고네 뭐라는 아, 거야? 아파나죠 그러면은 <웃음> 윈터 대, 썸머 대 이거는... 아, 음? 나둘다 싫은데? 아, 나는 뭐 이쪽이 낫지 않나, 그래도 야, 무기 다 통이시죠? 아 그럼요. 아, 뭐야 야. 어? <웃음> 아뭐나 대머 아, 대머리들이 있어 저기 야 잠깐만. 야한 명씩 들어와. 한 명씩 들어와. 아니, 한 명씩, 들어와. 오케이, 한 명씩 들어갈게. 한 명... 내가 먼저 들어갈게. 김리야 마지막으로 봐. 김리 마지막으로 아니 왜 방망이 아니야. 김리야 마지막으로 와. 들어와. 으쌰. 어디 대머리가. 아니 방망이가 아니잖아. 이게 뭐 머리야. 머머리. 다섯 개자윤이야 나에게 힘을 주소 물, 어둠, 바람, 얼음. 건더 캡틴 플라닛! <웃음> <웃음> 대머리 짱! 앞으로 여름을 더 좋아하도록 하세요. 네. 외계인아. <웃음> <웃음>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자 오늘 선택 게임 해봤는데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웃음> 안녕!